안녕하세요, 연수당입니다. 네, 선생님 저희가 항상 터만 봐가지고 제가 궁합을 한번 할아버님께 궁합을 한번. 네, 궁합은 또 어떤? 맨날 맨날 이상한 거 가져오신다고 뭐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것도 이상한 거 아니야? 들 이상해요. 이상해. <웃음> 궁합을 아 이상한 궁합이 이상해. 이상한 게 이상한데 아무튼 궁합을 한번 가져. 아, 뻔세끼. 저요?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아니 아 무슨 말씀이지 알아요 자, 뭔지 모르는 욕부터 나와 아 진짜요? 아 알겠습니다 제가 그 궁합을 불러드릴게요 궁합 한번 봐주세요 또할아버지를 통계를 해야지 또 잠시만요 야 이거 먼저 사귀고 아이고야 봅시다, 봅시다 봅시다 어. 한것 듣기 만난 지. 허구마은 봐도 남녀공학은좀 어? <웃음> <주>, 주워줘봐, <웃음> 빨리. 아 제가 이상한 걸가져와 가지고 마무리 맨날 이 모양이야, <웃음> 우리 피디. 죄송합니다 어? 아, 주 선생님 귀도어줘 죄송해요. 짠. 짠. 짧게만 봐 주세요. 둘이 나이 <웃음> 차이 웃겨. 많이. 웃겨. 네, 네. 웃기다고. 아, 진짜. 어? 근데 선생님 세대 시대 때는 뭔가 이렇게 나이 차이 이 정도 많이 나도 잘 살잖아. 시대가 바뀌었는데뭔 소리야, 이 씨. 혼날 <웃음> 어, 얘기만 해. 진짜 나랑 앙숙인가?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 그 응. 전혀 아닙니다. 네. 짤랑짤랑해 어... 짤랑짤랑하다는 건 뭔가 둘이 우리가 손뼉이 맞아야 야 응. 소리도 나듯이 둘이 짤랑짤랑한 건 소리가 잘 난다는 어... 소리야 어. 아직까지는 좋다 남자가 더 좋아하나요? 여자가 더 좋아하나요? 남자가 아직 좋아하지 어... 남자가 뭔가 뿅 <웃음> 뭔가 뿅 했단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너무 많이 나지 는 뭐. 숫자도 못 오겄네 어, 두 바퀴를 도, 돌아야 돌 되는데 사랑 <웃음> 사랑은 하는 거 맞아요. <웃음> 사랑이라 표현하고 살고 싶었지. 그러고 살아라. 아, 진짜요? <웃음> 그러고 살아야지. 그러고 살아야지. 응? 삼신 할머니한테 빌고 살아라. 어... 하신다 삼신 할머니한테. 나는 터주 때감 할아버지지만, 터주 때감 할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우리 삼신 할머니한테 내 로비도 할수 있어. 아, 진짜요? <웃음> 어떻게? 해? 응? 어유 할머니 삼신할머니 나 쳐줄 때나 할아버지인데 삼신할머니한테 얘네들도 좀점지좀 해줘봐요 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할목 몫이긴 하지만 어... 응. 그래야 살수 있다 여자의 진심은 뭐예요? 아 이게 아직까지도 아리까리예요 아리까리. 어... 응, 아리까리 근데 여자도 왼정신은 아닌 것 같아 아, 왼정신은 아니에요 봐봐 이게 또 아, 빠질 수가 없어 어... 봐봐. 네. 우리가 술을 한잔 먹어봐. 네. 자 피디 한 번. 네. 술잘 먹어. 조금 먹습니다. 한 잔해. 네. 네. 감사합니다. 술한잔 하면 네. 우리가 어때? 알딸딸 기분이 좋지. 아 그런 상태인가요 지금? 알딸딸 기분이 좋아. 오. 아 여자가요? 그러면 모든 게 아름다워 보여. <웃음> 아 진짜요? 오. 어, 아 평소에도 그런 상태라는 말씀이시죠? 뭔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아, 긍정적인 응.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응, 그래서 뭐든지 좋아 보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다 그리고 자기를 이뻐하고 감사하고 하는 사람은 또호감 어... 그리고 어 뭔가 아버지 자리가 미흡하기 때문에 음 자기의 남편 자리나 배우자 자리나 남자 자리가 아버지 같은 사람이 들어와서 응. 알딸딸한 목롱한 기분에 홀딱 넘어갔다 그래 앞으로도 잘살수 있어요. 응. 살 수는 있어, 살 수는 있어. 아, 근데 이게 직격, 태격, 달랑달랑 응? 살아야 살수 있다 근데 이거 떨어진 건안 좋은 의미 아니에요? 못 그런 고정관념은 버려 아진짜 고정관념은 버려 오, 두 명이라서 두 개가 떨어 둘이 딸랑딸랑 아직까지도 딸랑딸랑 오,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누군지 알려드리고 좀더 질문해 볼게요 음, 음, 음. 옛날 그 뭐지? 최성국 씨라고 아세요? 어 알아요 얼굴 딱 보시면 아시죠? <웃음> 그분이 결혼을 했어요 아 진짜요? 근데 어, 20, 24살 연하라 결혼을 했어요 완전 아, 띠동갑이네? 와 근데 어머 근데 왜 이렇게 차이 많이 안나 보인다 사진 이래서 그런가? 최선국씨가 좀 젊게 나온 것도 있죠 사실 음, 음. 최선국이 몇 살이라고요? 아까 몇살 정도였죠? 그거 주셔야 돼요 네 그치. 칠십 년생이요 칠십 년생이요 우와. 맞아요. 94년생 그런 남자 여자들. 54? 여자는... 54이예요. 그러면. 어. 아니 근데. 그럼 여자가 지금 몇 살이예요? 스물네 살이요 <웃음> 아니 아니 아니 스물네. 아홉이 뭐. 스물. 스물네 살 차이예요. 스물네 살 차이예요? 네. 우와. 근데 코드가 맞아. 아 진짜요. 비슷해. 아니 저는 홍상수, 김민희 그 이후에 이렇게 나이차이 많이 나는 사람들 음, 처음이거든요. 음, 음, 음. 그래 우리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하잖아요. 어. 어 숫자에 불과하니까 우리 최정국 씨 파이팅해서 빨리 우리 삼신 할머니한테 빌었으면 좋겠다. 사랑은. 음, 음. 아까 그 뭐지 다죽게도 내가 할아버지도 음, 그치, 사랑하고 있다. 어, 있어, 하는데... 있어 있어 있어. 사람... 뭔가 자기가 보호받고 사랑받는 느낌이야 봐봐 어. 아까 우리 할아버지 부적 내려주신 거 봐봐 음. 둘다 이게 회기나 이런 굵기나 비슷해 음. 근데 이렇게 이, 이 위에가 최성국 씨 거예요 음. 이 밑에가 그 6자짜리 네. 근데 살아온 세월이 길잖아 아. 이 사람은 짧아 음. 근데 이만큼 비슷해요 성향이 비슷해 어. 근데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성향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잘살수 있어 아 진짜 응 어, 되게 신기하네 그쵸 난 이거 부적 볼 때마다 신기해 어 나도 신기해요 <웃음> 내가 쓰고 싶어서 쓰는 게 아니라 진짜 할아버지 써주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부적을 볼 때마다 신기하네 어. 이게 우리가 네네. 경면주사로 보통 이렇게 빨갛게 쓰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랑은 전혀 달라요. 근데 아까 할아버님 왜 삼신 할머니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 우리가 삼신 할머니, 그러니까 터주대감 할아버지지만 네네. 우리가 신들끼리 대화를 하실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모든 각자 관장하시는 업무가 다로 있어요. 네네네. 우리가 한 회사 가면 사장, 이사, 뭐 전무 있듯이 네네. 우리 신령님들도 하시는 일들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삼신할머니는 아이를 전주해 주시는 역할을 하시잖아요 네. 우리가 많이 알다시피 네. 그러니까 터쇼때 할머니 딱 보니까 궁합을 봐달라며 <웃음> 어, 네 맞아요 맞아요 <웃음> 근데 이분을 딱 보니 삼신은 앞을 서야 네. 이분들이 더 돈독해져요 어. 아이가, 아이가 어. 생겨야 이두 부부의 합을 더 붙여줄 수 있어 어, 진짜요? 그러면 이혼이나, 이혼이나 공방의 수가 없어지면서 어. 더한 가정을 끈끈하게 더잘살수 있는 거죠 애를 가질 수 있을까요? 어, 그럼요 여자, 나이는 아무 문제 없지. 어... 몇 명까지 좀 가지세요? 나는 둘까지 봐요. 그러면 조금 뭐 내년이나 뭐. 어, 그쵸. 어... 나는 조만간 좋은 소식 들리겠어요? 아, 조만간. 올, 올 연말 아니면 내년? 어... 이 부부한테 좀 조심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그러면? 조심해야 될 점은 너무 안있으면 좋겠어. <웃음> <웃음> 안 나오다가 요 근래 나오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 뭔가 이슈. 네네네네. 어, 근데 이런 이슈도 좋아. 근데 어. 적당히. 음, 음, 적당히 했으면 좋겠다. 응, 음, 음, 적당히. 왜냐면 이게 좋은 시선과 나쁜 시선이 같이 봤기 때문에, 음. 그래도 둘, 둘만의, 이게 사생활도 있을 거고. 맞아요, 맞아요. 연예인 삶보다는 네. 일반 부부, 이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것만 조심하면 네. 나는 이두 부부 예쁘게 네.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만 네. 그게 단점이라면 단점이고 장점이라면 장점일 수 있어요. 단점은 남들의 입방하에 많이 오르내리는 건 장점일 수 있어. 네. 근데 이두 사람을 봤을 땐 네. 나이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잘 맞을 수 있거든. 그거는 너무나 장점이죠. 그쵸? 장점이죠. 응. 아유, 잘, 잘, 뭔가. 아,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 나. 어. 어. 제가 그래도 나이만 차이 많이 나는 사람 봐주고 멀쩡한 사람이잖아요, 이 정도면. 아, 그럼요. <웃음> 맨날 그러네. 이상한 사람, 그러네. 이상한 사람들과 맞가지고 괜히 <웃음> 혼났네. <게니엄났네. 웃음>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애정으로 봐줘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